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북한 방문을 위해서 그런 무리한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문재인이 얼마나 이재명을 견제했는지 그 흔적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불과 0 7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의 꿈이 물거품이 된 사람 누구라도 이 정도 차이로 대권에서 멀어졌다면 그 심경이 과연 어떨까 상상이 가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다가 새벽에 눈을 떠보면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던 자신의 아파트 창문이 보이고 새벽 미명이 유리창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쳐 놀랄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최소한 몇 달간은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이런 식의 꿈은 적어도 꿈꾸는 동안만큼은 괜찮고 어쩌면 행복하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꿈들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꿈의 방향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악몽을 꾼 것처럼 가위에 눌린 것처럼 신음하며 괴로워하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서는 일이 아마 답안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라고 인간이 종자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 혐의라야죠. 자업자득이란걸 본인도 알겠지만 부득부득 아니라고 우겨봐도 이 냉엄한 현실을 부정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요청해왔던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왜못 들은 채 했겠습니까 첫째, 대통령이 범죄자를 만날 일 있겠습니까? 둘째, 이재명과 대화해서 그를 정상인으로 포장해 줄 일이 있겠습니까? 셋째, 대화를 요구하는 자체가 윤 대통령과 단독 밀담을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음흉한 신호를 보낼 것이 분명한데 윤 대통령이 급반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최근에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이재명의 또다른 면모의 범죄 혐의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김성태 관련 혐의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시 소개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김성태는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 합계 총 50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 측에 건네 주었습니다. 둘째 이 500만 달러의 돈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쌍방울이 이재명의 요청으로 대납해준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이재명은 김성태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와 통화한 정황 그와 가까운 사이라는 증언들이 다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기업간담회에 참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과 통화하면서 동석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김성태는 당시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했다면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 주기로 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째 김성태는 2019년 12월경 이재명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의 범죄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대북 불법 송금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입니다. 기업인 김성태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재명의 뒷돈을 그냥 대주겠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냥 한번 통화만 하던 사이라는 주장인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대준다는 게 상식에 맞는 말이냐 그 뜻입니다. 뭔가 하다못해 미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후 북한과의 거래를 선점하는 등의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북한 방문을 위해서 그런 무리한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문재인이 얼마나 이재명을 견제했는지 그 흔적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를 방북명단에 넣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쏙 뺐습니다. 둘째 문재인이 자신을 뺐다는 사실에 킹받은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방북구성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을 지휘한 정찰 청국장 출신의 김영철에게 공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이 포함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총 800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으며 이중 12월경에 보낸 300억 달러는 순전히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거래 에 이용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24억 원가량을 전환사채로 대신 내주고 이재명은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특혜를 주려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대통령 당선일 겁니다. 그 목적 말고 다른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북한에방북하는그 자체가 보여주는 광고효과, 리더십 있는 정치지도자, 통일을 이끌 적임자, 이런 홍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될 거라는 일종의 선거기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일 하나는 정말 잘한다. 북한도 이재명을 인정하고 초청했다. 당시 대북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대북평화정책을 이어나갈 적임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이것이 그가 진보좌파들과 중도층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림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사만 된다면 자신의 대권 도전에 이보다 더한 눈도장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이미 보내줬는데 이재명이 왜 북한에 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첫째, 문재인이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북한과의 평화통일에 초석을 놓는 공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야 하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나타나서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을 그냥 두고 봤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당시 준다는 돈을 마다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일관된 흐름으로 보건데 무슨 약속이든 해주고 돈은 먼저 받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나중에 저울질하면서 돈을 추가로 올려받으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결론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끝내고 스스로 돌아와 구속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여러가지 사법 리스크를 가진 이재명의 정치적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마당에 그렇다면 나라도 살아야지 내 회사라도 살려야지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게 기업인입니다 셋째 귀국해서 구속돼야겠다는 결심은 곧 사실대로 말하고 죗값을 치르고 이 악몽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넷째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대로 불겠다는 결심은 곧 이재명의 악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김성태와의 부정한 정탁사실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이재명에게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더밀 것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월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이런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어디 초토화된 사람이 김성태 뿐이겠습니까 대정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용학, 정민용, 그리고 구속수감된 이재명의 좌김용, 우진상, 대법원 재판관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진척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권전 대법관이 무사히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보이는데 그 역시 사법부의 먹취를 한 존재로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사건 주사과정에서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폭로건 관련해서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4명의 사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초토화됐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금목자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나쁜 행동에 물들게 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는다는 말인데 그와 가까이 지내거나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김성태 전 회장의 말처럼 한마디로 초토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큰소리치는 딱한 명이 있긴 한데 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의 멘탈은 장난 아닙니다. 죄는 없지만 검찰이 부르니까 가긴 가겠다. 이런 말 쉽게 아무나 내뱉을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에 소환당하는 것은 대선 패배의 대가다. 그가 반복적으로 어쩌면 꿈꾸었을 법한 악몽들, 청와대에서 자다 깨는 꿈들이 반영된 착잡한 심리가 잘 드러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신이 당선되었다면 이 모든 혐의를 뭉갤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사 못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아픈 곳을 바늘로 꾹 찔렀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말이 또 대박이었습니다.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사필규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됐습니다만 우리 정치사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의 그 어떤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그의 말을 믿어버리는 개딸들과 대개명이 있다는 사실은 뜻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가슴을 슬프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